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신섭에서 점핑을 사용시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성장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지난 7월 20일 업로드된 제 영상 댓글에 28일까지 입력 가능한 쿠폰 모음이 있으니 꼭다 써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점핑 후 아이템 사용방법과 레벨 100렙까지의 진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점핑이 가능한 건 신규 서버인 벨로드 1서버와 벨로드 2서버만 가능합니다 캐릭터 생성시 아래 하단에 점핑 캐릭터로 생성하기를 체크하셔야지만 점핑이 가능하며 점핑 캐릭터로 생성시 9 0레벨에 기본 전투력 102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폭죽 모양을 클릭 후 상시 이벤트 탭에서 장비 선물 웰컴 선물 접속선물 4가지를 모두 받으시고 우편에서 점핑 캐릭터 지원 상자를 받아 모든 장비를 착용해주세요 이때 이렇게 생긴 점핑 물약도 같이 마셔주시면 됩니다 104렙까지 경험치 증가가 영구적으로 받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비를 다 착용했다면 이제 장비에 영원석을 장착해줄겁니다 메뉴에 영원석 탭으로 들어가신 후 장착칸에서 해당 장비에 맞는 영원석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비마다 영원석 장착은 정해져 있어서 그냥 보이시는 보석 두개씩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부입보 상점으로 들어가셔서 이벤트 상점에 나르지크 골드 상점과 신규 상점에 있는 골드로 구매할 수 있는 거다 구매해주세요. 이중 망사계 각인석을 구매하셨을 텐데 메뉴에 마석 각인을 들어가신 후 제일 오른쪽에 크라투스 마석판을 각인해줍니다. 마석 각인을 하실 때는 가운데, 가운데 버튼을 클릭 후 자동 각인을 통해서 각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인석이 소모되는 양이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소모량이 적고 성공 확률이 높은 쪽. 같은 성공 확률에 지금 여기는 40만 개를 소모하니까 36개 소모하는 이쪽을 돌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어느 쪽이 더 적게 들어가고 성공 확률이 높은지 보시면서 돌리시면 됩니다. 이제 메뉴의 소환수 창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소환수를 장착하시고, 그 다음에 메뉴에탈 것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탈 것을 장착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거리 캐릭터나 파이터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의뢰일지에 클래스 스킬을 얻으셔야 되는데, 원거리이신 분들은 아예 이 클래스 전용, 이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 이 부분 설명은 그냥 건너뛰고 봐주시면 됩니다 퀘스트 진행을 위해 월드맵에 실루나스 폴라리오 남부 비템공원을 클릭하고 이 바이하르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이때 순간이동 주문서 사용해서 이동하시면 바로 가고요 이쪽 상단에 있는 이 NPC 찾기 버튼을 통해 밑으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스킬 교관 자방코가 있어요 이쪽으로 먼저 이동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이는 모든 스킬을 전부 다 구매해 줍니다 55렙부터 클래스 스킬 구매가 가능한데 이 부분은 55렙, 60렙, 65렙 순서로 각 스킬 창에 보이는 클래스 스킬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다들 스킬 효과를 읽어보시고 전혀 안쓸것 같은 스킬은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스킬 구매를 다 하셨으면 은자반코에 바로 왼쪽에 있는 데빌체이서 탐구자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데빌체이서 특화를 전부 다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까지 구매한 스킬들을 클릭을 통해서 모두 배우시고, 데빌 체이서 특화는 메뉴에 특화, 여기 있는 데빌 체이서 특화에서 전부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스킬 장착과 모든 특화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찍었으면 전투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아, 맞다. 요리도 챙겨야 되죠. 근거리 캐릭터들은 앞에 말한 이 클래스 스킬 얻는 퀘스트 이 부분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원거리 분들은 그냥 바로 맹약의 여정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뉴 설정에서 이 게임 탭에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은 맹약의 여정 퀘스트 연속 진행을 사용 그 다음에 대화 빨리 감기를 사용 버튼을 누르시면은 메인 퀘스트 진행시 좀더 빠르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퀘스트 진행할 때 보스를 만나게 되실 텐데 이때는 단일 공격 세팅과 쿠폰으로 받은 영웅 스킬 한개를 장착해 공격할 틈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쉽게 클리어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동 제이 팁을 잘 모르실 텐데 자 이렇게 몇 미터 이동해야 된다고 거리가 뜹니다. 캐릭터 이렇게 이동하고 있고요. 거리가 멀때는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목적지가 보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죠 목적지 근처에 있는 거점으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메인캐스트 버튼을 눌려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조금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움직여야지 빠른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9 1랩9 3랩 랩업 지원 이벤트로 받으신 아이템은 마석각인의 마석교체로 바꿔주시고 이전에 장착된 영웅등급의 아이템은 메뉴에 아이템 수집 기타에 있는 이 마석을 통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트별로 4개 등록하는 곳에 넣으시면 되구요 어, 해당 이벤트에서 이 보라색 상자를 받는 이곳은 이미 장착중인 마석을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아이템 수집에 마석에다가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퀘스트를 진행하시다가 레버블 하시면서 받는 이 여행자의 필수품을 모두 사용하여 마르게 깃든 목걸이는 메뉴에 잠재력 개봉을 통해서 통찰에 전부 다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등급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장비들은 전부 다 메뉴에 아이템 수집 캐릭터에서 각 레벨에 만든 아이템 수집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진행하던 메인 퀘스트가 막혀서 어, 더 이상 밀수 없을 때까지 진행합니다. 이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메뉴에 몽환의 틈 여기서 소녀의 운명, 기사의 상실 2, 그다음에 야수의 심연 2까지 매일 3시간씩 돌아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1시간씩 따로 오기 때문에 1시간씩 끝나면은 다음 던전으로 이동해서 또 1시간 돌고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좀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스케줄러 여기 스케줄러 있죠 여기 스케줄러에서 몽환의 틈에서 아까 제가 말한 위치들 야수의 시면 2. 2에서 81만 지역 81만 지역 그 다음에 기사의 상실 2에서도 여기 맨 마지막 지역 소녀의 명 1에는 아직 전투력이 낮으니까 매 첫번째죠 이렇게 등록하신 후에 스케줄 시작을 하시면은 알아서 한 시간씩 다 돌게 됩니다 자이 몽환의 틈을 왜 도느냐 이 몽환의 틈이 바로 골드 수급처와 바로 스킬북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이고요 여기서 매일 어다 도시면은 하루에 스킬북 10개 정도는 계속 획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스킬이 전부 다 기본 1 5렙까지 찍혀져 있는데 자 저렇게 매일 돌아가지고 우리 주력기들 여기서 자주 쓰고 핵심 스킬들은 또 20까지 만렙을 찍어야 되거든요. 들어갈 때 10장씩 들어갑니다. 15렙부터는 1렙당 10장씩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레벨 1업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빨리 하시고 싶으면 이제 패키지로 스킬북 관련 패키지가 나오면 그때 구매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일 돌아서 주력 스킬들 만렙 찍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 또 메뉴에서 차원이동, 황혼의 땅그중 우리는 이제 160만, 170만이 많으니까 이땅거미서원에 들어가셔서 매일 또 1시간 플레이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뭐하는 곳이냐면은 경험치를 좀 점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기본필드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경험치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전직 전용 스킬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어 생각보다 드랍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아이템을 얻는거는 기대하시는건 거는 조금 의미가 없고요 어 네임드, 네임드가 제가 아직 젠시간을 몰라가지고 이 네임드를 보시면은 뭐 하나씩 노려볼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몽환의 틈에서 3시간, 그 다음 황혼의 땅에서 1시간, 이렇게 매일 4시간 플레이 해주시면 되고요다 도시게 되면은 남는 시간 동안은 그냥 자동, 필드 자동 사냥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사냥 도실 때는 본인 전투력 기준 20에서 30 정도 낮은 전투력에서 도시면 되고요 그냥 클릭 후 자동 사냥 버튼을 통해서 사냥을 도시면 됩니다. 거기서 획득되는 이런 아이템들로 이제 강화를 노려보시거나, 요런, 각성의 기원들 받게 되거든요 요런거 잘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8강 9강 이상 장비들을 하급전설 깨어나로 만들때 재료로 쓰기 때문에 요런것도 파밍 되니까 자동사냥 비중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만 하셔도 저도 지금 바로 레벨 96까지 찍었고요. 아마 오늘 메인 퀘스트 조금 더 밀고 사냥 돌리다 보면은 한 100렙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100렙을 찍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2탄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상점에서 용기의 시험 이쪽은 이제 7월 22일부터 시작된 이벤트고요. 별도 안내시라고 적혀있으며 여기 해당 적혀있는 이 날짜에 이 새로운 이벤트가 열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는 이제 2월 29일까지 진행하게 되며 이 봉인해제 쿠폰 여기 적혀있죠? 이 봉인해제 쿠폰을 입력하시면은 여기 적혀있는 가벨리온의 열쇠 그 다음에 복구건들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구건들은 이제 여기 적혀있는 해당 날짜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복구 대상은 이제 공식 카페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벤트 칸에서 오디세이 용기의 시험 탭 찾아서 복구 가능한 아이템들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복구권 사용 방법은 이제 메뉴에서 생산 연금술, 연금술 이벤트 여기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뜹니다. 여기서 용기의 시험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복구권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칸이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는 지금 가벨리온이라서 맷 위에 거만 지금 교환이 가능합니다. 가벨리온 봉인된 영웅 마석 이거는 각 필드에 매일 9시에 등장하는 필드보스를 처치해서 이 가벨리온의 비늘을 획득하게 됩니다. 어, 어제는 여러가지 서버 점검 때문에 필드보스 진행을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 알람으로 전부 다 보상을 받았을텐데 이 가벨리온의 비늘을 통해서 이벤트 상점 가벨리온의 땅을 향해 여기 탭에서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개수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 우리 영웅마석 교환하는거는 80장이 들어갑니다. 자 다음 이벤트는 이제 폭죽 아이콘을 눌러서 오디세이 레드 티켓 수집 미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은 최종 보상으로 전설 동료를 받을 수 있는데 어 여기에 있는 이 레드 티켓들은 전부 다 패키지입니다. V4 상점에 액트2 레드 패키지에 들어가시면 은 이렇게 패키지 상점이 있거든요. 자 문제가 있죠. 여기 시리즈 번호가 있습니다. 티켓1, 티켓2, 3, 4 이렇게 적혀있고요. 이 티켓 종류별로 하나씩 다 구매를 해야지 여기 이벤트에 있는 전설 동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은 1번 획득하기, 2번 획득하기 이렇게 적혀가 있죠 어 그래서 여기에 있는 11,000원짜리를 4장 구매한다고 해서 전설 동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부 다 종류별로 한 장씩 사셔야지 전설 동료를 받을 수 있고요 어 대략 22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미션은 시원한 팝핑수 이벤트인데요 사냥하시다 보면 은요런거 많이 얻으셨을 겁니다 요걸 이제 어디에 사냐, 사용하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 어디서 쓰냐면은 여기 또 폭죽 모양 이벤트 관련은 그냥 다 여기 폭죽에 있다 보시면 돼요 여기 누르신 다음에 월드 미션 있죠 이게 월드 미션의 미션 참조를 누르셔야 됩니다 저도 이걸 몰라가지고 어제 놓쳤고요 오늘까지 하신 분들은 이제 내일 내일 또 미션 참여를 누르게 되면은 요 달성 아이템을 받게 되고요 하루에 한 번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 한번 참여당 50장이 들어가니까 매일 50장 이상을 획득을 해야겠죠 이렇게 달성하시게 되면은 미션 완료 달성으로 팟빙수로 받게 되고요 이 팟빙수는 공식 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더위사냥 탭에서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교환하시게 되면은 외형 변경권이나 여러가지 염색약들로 교환할 수 있고요 어, 300만 골드짜리도 있네요 어, 이번에는 지금 처음이죠 이렇게 염색약만 주는 거는 지금 처음인데 어, 생각보다 이게 어, 좋다고 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보상은 지금 안 보여요 아직 저도 교환을 못해봐서 여기 적혀있는거 외에 또 다른 아이템이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적힌거로만 따지면 은외형변경권 300만 골드 왈고는 조금 애매하긴 하죠. 어, 기존 서버 굿서베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정색상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바타 꾸밀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어, 신섬 유저한테는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해당 이벤트는 8월 11일까지 획득이 가능하고 여기서 얻게 되는 쿠폰들은 8월 18일까지 쿠폰 사용 기간이 있으니까 얻으실 때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디세이 장비들 지금 이벤트로 성장 지원에 모두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어이 오디세이 장비는 메뉴에 생산 연금수를 통해서 지금 이벤트 탭 여기 영웅의 여정 여기 누르시면 되거든요 이 오디세이 장비를 제로로 사용해서 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요 그냥 상금 영웅 선택은 그냥 영광짜리예요 0강짜리고 그 위에 8강짜리로 교환하셔야 되고 장신구도 5강짜리 어, 하지만 어, 지금 바로 교환하시면 조금 손해입니다 우리 사전 예약 쿠폰 있죠 지금 오류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데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 랜덤으로 8강짜리 아이템을 받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 쿠폰으로 아이템을 먼저 받으신 다음에 그 사전 예약 쿠폰을 먼저 강화를 도전하세요 강화를 도전해서 이렇게 저처럼 9강 혹은 10강까지 띄우신 후에 그때 이제 오디세이 장비를 다른 장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사전 예약으로 받은 템이 만약에 바로 터져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오디세이 쓰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 오디세이 장비가 이 상금 영웅 8강이랑 조금 비슷한 능력치인데 8강보다 진짜 진짜 조금만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8강으로 바꾸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시다가 이렇게 사냥으로 드랍하신 거 8강까지 도전하셔서 9강까지 성공하시면 그때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레벨업이 지금 엄청 빠르기 때문에 금방 100렙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렙부터는 이제 이 상금 영웅을 전설로 바꾸는 그런 아이템을 받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100렙 이후에 또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뭘 해야 되는지 별자리 이런 거는 또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담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